이 사람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서 노는 사람처럼 보여.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 위치까지 올라왔을 것 같은 사람이야 이 사람 끼쟁이야 끼 부려 부자는 항상 있는데 진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뭐만 하면 빵빵빵 터질 것 같은 남자라서 힘들 수 있겠는데 구절이 오른다든가 <목소리> 안녕하세요. 숭사주카페 백호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계속 손님 받는데 계속 손님을 봐야 돼 그래서 너무 힘들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거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 있어 내선에서 찍어주신 분 중에 연예인이 방문하셨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혼자 됐네요 오싹해 전화 한 번에 어서 <웃음> 좋은 소리로 야 유리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전화 받나 안 받나? 어, 얘 손님 보나? 어이 정도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 하시는 걸로. <웃음> 여기 유리 유리 그림이라도 갖다 주지 그랬어요. 다시 일어나서 오늘도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잡주 금 뭐가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근데 평범한 사주는 아니에요. 현재 상황. 다가오는 에너지. 뭐야 진짜 높은 데 있는 사람 같아 제가 가끔 타로카드 볼때이 카드를 되게 좋아해요 이 카드를 보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편안한지 안 편한지 그게 조금 나오는데 카드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서 노는 사람처럼 보여요 부족한 게 없어 보인다? 지금 이제 다가오는 에너지로 봤을 때는 살짝 움직임이 더 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움직임이 이제 나쁜 움직임보다 더 발전돼 나가는 움직임으로 보이고 사주팔자가 되게 시기 태어났어 뭔가가 원래 잘났어서 이 사람이 잘된 것보다도 내가 노력을 해서 여기 위치까지 올라왔을 것 같은 사람이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매력은 많은 사람 여자, 여자들이 옆에 있잖아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는데 근데 조금 고생은 했었어요 고생 안 했으면 거짓말 거울게 이 사람 정치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배우하는 사람이야? 가수예요 아, 가수?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끼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맞아 그런데 머리가 너무 비상하다 그래 가수만 하고 살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재주가 있어 공연을 뭐 기획을 해뭐 이런 걸 하면은 더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생각한 이미지랑 실체랑 좀 다를 수도 있을까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라서 이미 알려진 그런 느낌이랑 다를 수 있는 사람은 맞아. 이렇게 만약에 높이 올라가지 못했으면 반대로 사기꾼이나 뭐가 됐어야 되는 사람 속을 알수 없는 건 맞을 거예요 아무나 이 사람 속을 들여다보진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조금 음영할 수도 있어요 근정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있었을 때도 그렇게 잘 벌었다고 해야 하나? 뭔가 조금 세모인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인데 보통 세모인 느낌이 많이 들 경우에는 많이 빌고 사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야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분들이 좋아, 도와줘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과거에는 좀 고생했을 것 같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고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한 시, 시점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단두대에 올라가 있잖아요 사람들 말에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다는 얘기지 언행도 조심해야 되고 그럴 때딴 때보다 그래야 미래가 밝지 안 그러면 힘들 수 있겠는데 구설에 오른다든가 지금 봤었을 때는 뭔가 이렇게 뭔가 꺼멓게 안개처럼 이렇게 속에 굴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돈을 잘버냐라고 물어보면 은 아니야 돈을 이 사람은 곳간에 많이 채워지면은 빨리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분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정해놓고 써야 될것 같은 사람이지 결혼이나 연애인은 음. 어떻게 될까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1도도 음. 있고 여자는 음. 항상 있는데 진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아니안 했다고요? 한 번은 그쵸. 어요안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과거보다는 괜찮은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인간관계를 물어본다면 연인이나 그러면 생기겠다 결혼도 하겠다 못한게 아니라 안한 거예요 결혼을 여태 안 했어? 했다가 갔다 와야 되는 사주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또 한다고 라 말하기는 힘든데 배우자를 만들 게 아니고 그냥 친구처럼 편안한 사람을 만들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 사람이야 보니까 구서를 달고 살것 같은 남자야 뭐만 하면 빵빵빵 터질 것 같은 남자라서 조금 여자 쪽으로는 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사람 끼쟁이야 끼 부려 이 사람이 어떻게 하겠다는 라거 머리에 빨리빨리 들어와 근데 그거를 안 좋게 이용할 수도 있다 그래 앞으로 이분이 음. 어떤 걸좀 조심해야 될까요? 아까 말조심하는 거 빼고 네 응? 아까 더 높이 날아가는 것보다는 말조심하라는 카드가 나왔었잖아요 다가오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말들이 많아고요 신중해야 되고 사실 금전 걱정은 안 되는데 음, 금전은 뭐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약간 사 그, 사기 근성도 조금 있나 봐. 뭐 말해도 되? 터터하면 나하고 같은 느낌인데 어떡해? 원래부터 내가 잘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래. 그러니까 옛날에 내 생각도 해야 되는 거지. 이분 누군지 말씀드리고 좀더 좀 얘기 나눠볼게요. 룰라의 이상민이. 오 마이 갓! 그래 이 사람 그렇지 돈돈 아림의 여자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잖아. 아. 아 약간 살짝 이맞네 빛이 많다고 무슨 말을 한거다 빛이 많아 보이진 않는데요? 코스프레가 가난한 사람은 조금 이제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 옛날보다는 지금이 조금 편안해진 거는 맞겠지만 이 사람은 가오다시를 조금 부려야지 살아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살았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돼서 겉으로 엄청 그럴 거야 그분이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잘안된 거잖아요 사업하면 안돼 사업하면 안 되고 지금은 자기 몸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사업을 하면 잘될 건지 <웃음> 응. 응. 뭔가를 또 하려고는 할것 같아요 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어 이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가면 만들지도 않고 딱그 상태에서 올라갈 준비만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의 단계에서는 아마 손은 안볼것 같아. 벌지 않을까 싶어. 마지막으로 응. 한마디 해주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힘든,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편히 갈수 있는 사람인데, 안에서 나오면 되거든요. 자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렵고 뭐 해서 망설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문을 부시고 나오라고 하고 싶어. 새롭게 뭔가 해도 또 매력, 이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으니까. 음, 옛날 생각하고 조금 겸손해지고 조금 내가 벌었으면 좀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갈 거야 정상적으로